당연한 체조 당연한 체조 당연한 당연한 체조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은 조용해져 당연한 당연한 체조 술래잡기하는데 도망가지 않으면 잡히게 돼 당연한 당연한 체조 메롱 메롱 메롱 메롱 <웃음> 야들부지 <대우지. 웃음> 아, 당연한 <웃음> 당연한, <웃음> 당연한 체도 <체조. 웃음>